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콘입니다 네, 오늘 가감맛 4를 찍으러 왔는데요. 오늘의 게스트, 다들 아시죠? 부두녀. 안녕하또 왔어요. 근데 이 정도면은 게스트가 네. 아니라 그냥 네. 채널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? 아, 저는 파야 되나요? 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주문 아,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수입이. 3원 주식을. 아, 3원 주식, 3원. 난 3원 주식을 네. 저희가 오늘 갈 레스토랑은 어디냐면, 사실 이거는 홍콩에서 시작된 홍콩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콩에 가실 일이 없으시거나 홍콩에 가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카오에서도 그 음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 미슐랭스타를 받은 식당이란 거 가보셨나요? 공에서어아 마카오에서 안 가보고? 마카오에서 네, 그렇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카오에 살면서도 네 어딘지 궁금하시죠? 저랑 한번 가보시죠 아니, 네 여기는 갤럭시 호텔 옆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거리인데요 여기 오시면 식당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서 정말 먹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한번 어... 살짝 보여줄게요 <웃음> 과연 어디냐면 자 여기입니다 팀호완 어, 역시 인기있는 식당답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뭐 새우. 먹을까? 새우 <웃음> 새우? <웃음> 새우 종류가 너무 많은데? 새우 다자 메뉴판 미슐랑 왔는데 다 먹어줘야지 그래 먹고 싶은 거다 먹자 사실 뭘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게 그림이죠 그림 <웃음> 저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<웃음> 나도 이거 없으면 잘못 골라 맞아. 그림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네, 한국인 맛에 그 웬만하면 다 맞아요 새우 요거. 요거 이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기다려봐 이것도 먹고 기다려봐. 다 먹자 다 먹자 여기서 월급 받습니까? 써야지 이것도 먹을 거고 이것도 먹을 거고 일단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소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? 여기 옆쪽에 이렇게 소스들이 있어요 여기 매운 소스도 있고 뭐 간장 소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먹으면 돼요 오죽까아 뭐 고춧이 너가 해 <웃음> 일단 지금 나온 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거는 볶음면이에요 볶음면 복근면.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그놈 이지라고 연꽃 안에 쌓여져 있는 찰밥 찰밥 오연기밥오 뭐야 카메라 잠깐만 닭고기에다가 그 찰밥 섞인 건데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나왔어요, 지금. 뭔가요? 아가오. 네, 사랑해. 아, 너사랑이야 뭐 이거? 이거는 진짜 특이한 거. 이거 먹어 봤어? 먹어 봤는데 이거 재료가 뭐다가? 좀따가 뭐 알려 줄게. 이거 일단 먹어 보고 뭔지 한번 맞춰 봐. 자, 그러면 뭘부터 먹어 볼까? 가오 이거? 네. 이거부터 한번 먹어 볼게. 아 어, 성스럽다 성스러워? <웃음> 성스러울 정도야? 어 근데 진짜 크게 들어가있다 아, 정말 아니지 음. 오늘 아침에 잡아서 갓 집어넣은 그런 와. 맛 신선한 맛이 나와 맛있어 너 좋아할만하네 그치 자두 번째 타자 어, 미쳤다, 도 너무 많이 시켰다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한테 좀 보여 드리려고 네. 많이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 개 일곱 개 시켰어요 평상시에는 일곱 개안 먹고 한 다섯 개 정도? 둘이서 오면? 그 정도 먹는데 지금 좀 많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돼지에다가 새우죠? 안에가 돼지고 이 위에 새우 한 마리 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이거 먹은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 내가 좀 고기 팔아가지고 새우 진짜 리얼 새우 만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난요거넌요거 요거. 이거 찹쌀 뭐라고? 찹쌀 닭고기밥 나도 그냥 우리가 명칭 지을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한 소리를못 전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떡이랑 밥의 중간? 어, 맞아요. 떡이랑 밥의 중간. 어, 표현 잘했어. 그리고 이게 응. 보기에는 향신료가 좀 들어가 있어 보이게 생겼는데 향신료 맛 나요? 끝에 조금 말요 아, 끝에 조금 나나? 근데 한국인들은 괜찮 그러니까, 같은데? 우리나라 사람도 먹을만한 정도의 향신료? 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이 볶음면 근데 나는 이게 처음에 볼때 진짜 별로 맛없게 생겼거든? 어, 맞아 뭐가 없어 이게 딱 보면 그냥 끝이야 이게 근데 먹고 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니까 러 맛있어 이게 아니라 중독돼 어, 어 중독 그 어. 생각나 뭔가 이걸 놓칠 못하겠어 한번먹으면 한데 <목소리> 완전 <목소리> <좀> <목소리> 중독되는 맛. 이거는 한입 먹을 수가 없어. <목소리> 자 그럼 다음 타자. 이거는 안에 돼지고기. 간장 좀 찍어 먹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쳐다봐가지고 내가 지금 시선처리를 네, 완전 거의 연예인급으로 쳐다봐가지고 거의 티모아 네장국이와다 와. 쳐다봐 <웃음> 장거는 제가 예전에 그세개 중에서 다른 걸로 시켜먹었었는데 그거는 되게 맛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맛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, 무난, 무난. 어 그냥 무난하게 먹는 그 정도?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약간 심심한데 담백. 그래도 담백한 맛. 음. 자 그러면 요번에는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재료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진짜 부드러워 그냥 음. 부서져요. 아 맛있다. 음. 이거시지 완전 부드러워 뭐야, 입에 그냥 들어가면 음. 녹아요. 뭔지 맞춰봐. 보지 말고 no. 감자, 감자, 아, 감자 맛 전혀 안 나는데. <웃음> <웃음> 맞춰봐? 무 무. 아. 음. 그렇지, 아 무예요, 무 진짜 대박 맛있다 무에서 이런 맛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거예요, 사람들이 진짜, 진짜... 그말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무가 <웃음> 이모였어요 어, 그무가 이모였어요 <웃음>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신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셨죠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는 맛 되게 신선한 맛 식감도 없어 어 어떻게, 어떻게 먹을어 안 돼, 이거. <웃음> 어, 어떻게, 이거. 이렇게까지 열심히 합니다. 어, 이렇게까지 열심히 찍고 있어요. 여러분 보여주려고. 맞아. 약간 소보루 같은 어. 그런 느낌, 그지 저는 마지막에 먹는 이유가 디저트. 어, 디저트 같이. 음. 음 맛있다. 근데 배불. 배불러. 배불러? 어, 배불러.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. 아 반도 안 배불러. 먹었어. 이거 다 먹어야 돼, 이거. 누가 이렇게 찍었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. 이거 못 먹는 사람이 좀 나와봐요. 왜냐면 어떤 거는 입맛에 조금이라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. 안 좋아하면 어쩌려고안 <웃음> 좋아하면 말해요. 특히 애들이 좋아할. 어,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. 달짝. 달달하면서도, 달짠? 달달하면서도 달짠. 그 소보르빵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. 안에 달콤한 고기를 먹는 느낌. 단짠빵. 이만큼이나 남았고 이건 이만큼 뭐 거의 손도 안됐고 지금 이것도 남았고 배부르다는 소리 하면 안돼 진짜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편 알려줄까? 알겠어 내가 좀이다가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60초 후에 요지 보세요. 됩니다. 제가 아까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갤럭시 호텔에서 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10% 할인을 해주거든요 갤럭시 호텔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카지노장 안에서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원래는 225 플러스 22.5 그래서 250불 나오는 건데 지금 10% 할인이 돼가지고 225불 나온 거예요 여기 식사 잘하셨나요?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사주니까 더 맛있지? 네 오빠가 사주니더 맛있어요 <웃음> 원래 남이 사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다음에도 맛있게 먹고 싶다 <웃음> 내 오늘 가감맛네 번째 영상 찍었고요 네. 다음에 가감맛 음. 다섯번째 다섯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, 안녕.